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중에 한분 선정해서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담 어레인은 몽이입니다몽이님은 연애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원했고요. 결혼하고 싶어요 입니다. 신묘일주의 37세 여성입니다.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보내주신 사연을 정리를 해보니까 좀 시가 애매한 느낌이 있으신가봐요. 신묘시인지 임진시인지 조금 헷갈린다 하셨고 또 친구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 그런데 1년 이상 지속이 잘 안된다. 나는 단단한 관계를 원하는데 상대방이 발을 좀 빼놓는 느낌이다 기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나는 상대방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안점이 뭘까요 라는 그런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몽이님의 명절을 한번 볼까요 생년월일시를 펼쳐보았습니다 임진신지 신묘신지 조금 헷갈린다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임진시로 보았습니다. 왜냐면 음, 몽예님 스스로 아 내가 좀 예쁘다 아니면은 사람들이 예쁘다고 한다 아니면은 남자들이 나를 많이 찾아본다 뭐 이렇다면 임진시가 맞습니다. 만약에 신묘시라고 한다면은. 음, 조금 이렇게 활발한 성향은 아니고 어, 표현이 잘 안되겠죠. 자기 자신의 표현이 잘 안되고 이렇게 글을 적어주시는 것도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진시로 보고 조금 상담을 이어나갈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심묘시라고 해도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어 일주를 보면요 신묘 일주인데요 신금 일간이시네요 신금 일간 자 신금 일간의 특징을 잠깐 보자면 신금 일간은 우리의 0 천간 중에서 가장 결정체 그러니까 무려 보석이라고 합니다 다 가공을 다 해서 완제품을 딱 만들어 놓은 그런 반짝반짝한 그런 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신금일간의 분들은 대부분 아 나는 보석이야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 옷 차림새나 이렇게 모든 그뭐 외모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성향 자체도 정갈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소위 소복까지 다려 입는다라는 그런 성향입니다. 주변에 보면은 이제 소교 다려서 남편에게 소교 다려서 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신급일간 여성분이거든요. 그런, 그런 특징이 있고 본인의 옷을 입을 때도 되게 구김 가지 않게 다림질 잘 하고 또 되게 까다롭게 자기 옷을 선정하고 옷을 빌려 입고 빌려주고 이런 거 절대로 안 하는 유형이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화의 일관처럼 화려하게 막 남의 눈에 띄게 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강하지는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하나 섬세하게 굉장히 정갈하게 어, 매무새를 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런 제 성향이 신검의 일관의 성향이라고 볼수 있고요. 먼저 월지를 보겠습니다. 월지는 우리가 이제 이 여덟 글자를 해석할 때 일간이 기준이 되고 또 월지가 그 배경이 되면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평 진전에서도 월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것을 격으로 보면서 어떤 나의 아주 큰 기준이 되는 그런 오행이면서 우리가 유형으로, 아임 프로 유형으로 나눌 때그 유형 중에 하나로 뽑을 수 있죠. 피 유형에 들어갑니다. 몽희님은 우리 채널에서 강의를 잘 들어주신 분이고 또잘 뭐 듣고 있다고 하니까 더없이 반가운데요 아이엠프로에 대해서 제가 유형을 다섯 개로 구분을 해서 아이엠프로로 이름을 지은 것은 좀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파워유형 하면 은 비경급제 들어가는데 되게 힘이 있는 느낌이 드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연애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데 여성분이 연애에 대한 고민을 말한다면 관의 모습을 볼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정관이 있으시죠? 정관. 정관이라는 정관 것은 여성에게 있어서 배우자의 성입니다. 그래서 정관의 모습을 보면 나의 배우자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정관, 정관 두 개가 있죠. 정관 사실은 하나만 있는 게참 좋습니다. 정관은 하나만 딱 우뚝 솟아 있는 게 깔끔하고 좋은데 여기에서 지금 정관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은 주변에 남자들이 좀 많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제가 제인진시로 이렇게 보았을 때이 상관이죠. 상관 상관이 이렇게 정관을 공격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두 개라서 다행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관이 하나밖에 없는데 상관이 공격한다면은 이제 관이 깨진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일단은 여기서 신묘시가 되든 임진시가 되든 정관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음, 임진시나 신묘시나 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화입복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성향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월지가 겁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월겁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격으로 네, 월지가 급제이고 지금 주변에 보면 정제도 있고요, 편제도 있고요, 이렇게 있죠. 묘진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편제가 월지에 어, 정편제가 지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제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월지의 힘은 강렬합니다. 볼지는 이 격을 컨트롤을 만들어주는 그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 정제, 편제가 많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더 강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은 이제 겁제가 중심이 되고 성향도 이 겁제의 성향을 바탕으로 해서 편제의 성격을 설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몽이님은 대개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겁제의 특성은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사람이죠. 네. 여기 일지에 편제가 있으신데요. 일지에, 일지는 배우자 궁이죠. 그래서 일지의 모습은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하는 모습, 또 배우자의 성향, 그리고 내가 배우자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편제가 있는 몽이님은 배우자에게 내조를 잘할수 있다. 이것은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배우자에게 아 배우자가 아닌 상대방을 잘 이해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상대방을 잘 이해하는 분이에요 잘 이해하는 분이고 또 내조를 잘 하는 분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재생관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재생관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남편에게, 남편과 에게남편잘 지내는 모습,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볼수 있고 또 하나 더, 여기 보면 병신 합이 되어 있죠. 배우자 성과 합이 되어 있다는 것은 되게 친하게 지내고자 한다.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좀더 우리는 단단해지고 싶은데 좀더 허심탄회하게 어, 잘 지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으신 거죠. 여기에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왜 상대방이 이렇게 한걸 물러서는 느낌이 들까? 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네, 그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월지의 겁제월, 겁재월의 여성분들의 어, 부부관계, 또 연인관계, 또 깊은 연인관계 이런 모습에서 나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지금 월지가 급제고 굉장히 이제 자주도적이고또 어, 관이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목표지향적이고 굉장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월지에 비견도는 급제가 있으면서 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입니다. 몽이 님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직장을 가지고 계셨고 조직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 이런 관에 관을 잘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이렇게 잘 하시는 여성분들 중에 이렇게 이제 월지 비경급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부부 관계에 어떤 문제점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내용 속에서도. 충분히 그 내용을 제가 안봐도 그 내용을 생각해볼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자아가 강한 여성분들은 이 남자는 우리 엄양을 따져볼 때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엄입니다. 이것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성이 조금 더 강하면 사실은 엄양의 밸런스가 조금 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자가 조금 약하고 남자가 조금 강한 그런 구성일 때 이렇게 남자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고 또 기운이 흐르죠 여성에게로 흐르고 여자는 남자에게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여자가 월지에 비경급제인 분들은 이렇게 간이 훌륭하게 내, 어, 재생관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남자 입장에서는 조금 음, 버거운 느낌이 든다 라는 겁니다 이 몽인의 구성 정도면 굉장히 중화가 잘 되면서 사실 뭐 고집을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아주 그 정관의 쓰임이 좋기 때문에 어, 굉장히 뭐 이렇게 치우치지도 않고 어, 잘 하실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이제 남녀 관계의 음량의 밸런스를 보면은 항상 이렇게 비겁이 강한 분들은 자기 주도적인 성향을 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여기 배우자의 자, 자리를 보면 굉장히 내조를 잘하는 재성이 있고 또 월지는 비견급제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펼치는 모습이 있죠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다. 결혼을 했다고 하면 은 굉장히 집에서 내조를 잘하는 성향이 나옵니다. 남편의 일상생활에서 남편의 어떤 요구나 남편이 원하는 것을 잘 맞춰주는 그런 잘 이해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렇게 월지의 비경급제를 가지고 격을 이룬 사람은 큰 것. 큰 계획 이런 것들은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집을 사자. 몇 평을 사자. 이런 큰 결정 있잖아요. 이사를 가자. 이런 큰 결정을 내릴 때에는 내가 주도하는 방향대로 결정이 납니다. 이게 어, 뭐 강압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않더라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릴 때에는 이런 그 파워 유형의 분이 결정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모양새는 다양합니다 뭐 조금 구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재성이 없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대 놓고 강하게 움직여 버리고 이렇게 재성이 있는 분들은 유연하고 또 서로 타협을 하고 합의를 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줄기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남녀 관계에서도 일어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렇게 보내주신 몇 분의 남성분이 계시는데, 이 남성분들 중에서 최근에 병월주, 이분, 최근에 병월주 분과 교제가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이 병월주의 경우에는, 이분을 보니까 제가 모든 그사주를다 오픈하지 않고 설명드릴게요. 병월주의 경우에는 되게 신강한, 그러니까 오 일지 일지가 오지만 또 월지와 합이 되면서 또 신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화도 병화 일간에서는 겁제가 되면서 서로 이렇게 겁제와 겁제가 서로 통하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금방 친해지죠. 이렇게 비겁이 같이 통할 때는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도 금방 친해집니다. 소통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계속 진행하다 보면 자기 고집이 점점 드러나는 거죠. 점점 이분도 자기 고집이 있고 또 몽이 님도 유연하지만 자기가 어 자기를 완전히 꺾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딪히는 모습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좀 부화가 걸린다 이렇게 볼수 있죠 200일 정도 진행을 하셨다면 상당히 그래도 오랫동안 사겼다라고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분은 아니다 네 인연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리고 이두 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제 이분과 소원해지고 나니까 또 예전에 김일주 분, 개일주 분의 남성분이 떠오른다 생각이 난다. 좀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일주 이분을 보면, 이렇게 외국인을, 어 외국인하고도 교제를 하셨네요. 네, 이분이 이제 구성이, 사실은 사주 구성은 몽인인가 되게 잘 어울리는 분입니다. 결국 몽이님의그 배우자는 인이 강하고 제가 강하고 요렇게 구성이 된 남성과 남성과 인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일주 외국인이 인이 강하고 제가 강하고 요런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잘어 배우자로서는 가장 잘 맞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일주분은 좀 소심하게 느껴졌 겠습니다 이게 관을 쓰니까 네, 관을 이제 올지가 관이면은 조금 소심하게 느껴지죠 관은 대개 행동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언행에 실수하지 않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느껴졌을 수가 있고 이제 이분은 수가 굉장히 강한데 수가 너무 강한 사람은 저는 조금 피했으면 하고요 또 9살 영상 정류일주 이분 이분 이제 사유축이 되니까 대게 제가 강한 그런 남성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강한 분은 몽이님의 제가 이렇게 제가 있는 편제정제가 있는 이런 조합을 보았을 때내 일지에도 편제가 있고 그렇게 되면 어 많이 끌립니다 일지에 있는 일지에 있는 그 십성과 십성을 가지고 이렇게 격을 이루고 이런 남자분과 되게 끌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소되는 게 맞습니다 편제가 내가 편제가 일에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사회축이 되면서 정편이 이렇게 강해지면서 재성의 성향이 많이 드러난다면 굉장히 내 재의 모습이 재의 성향이 많이 이렇게 공유되면서 해소되는 부분이 맞습니다뭐 여행을 가거나 밥을 먹으러 가거나 뭐 쇼핑을 가거나 이럴 때에 서로가 이렇게 코드가 맞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 여기 이 분과는 좀 재미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기에 지금 올지가 어, 급제인 여성분은 이 분은 상대적으로 제가 강하면서 조금 신약해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은 이제 되게 버거운 느낌, 살짝 버거운 느낌이 든다는 거죠. 뭔지 모르게 이렇게 어다 맞춰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재성의 특징은 어떠냐면 굉장히 그 주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주변의 모든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굉장히 자주 유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월지 급제랑 아주 상반대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그런 십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월지 급제인 분들은 좀 당당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고 내가 좀 조절을 할수 있고 또 주변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재성은 주변에 많이 휩쓸리는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사와 크게 상관없이 주변의 분위기에 좀 녹아 들어가서 거기에 내가 맞춰서 그 분위기, 어떻게 보면 유연하죠. 굉장히 유연한데 그부 분위기에, 분 분위기를 내가 주도해서 바꾼다든지 절대 못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되게 분위기에 맞춰서 좋은 듯 하지만 집에 들어와서 피곤해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제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기가 많이 빨려 하는, 기 빨려 하는 그런 유형 중에 이제 제가 강한 사람들은 상당히 어, 소진이 많이 되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많이 보니까요. 주변에 이렇게 분위기를 보려고 하면은 굉장히 섬세하게 많이 보거든요. 그게 저절로 그렇게 봐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어떤 분위기인지 금방 알아차리고 이런 모습이 제 모습이기 때문에 본인은 뭐 의식적으로 하지 않지만 이 에너지 자체가 그렇게 발산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좀 신강한, 월지가 비경합제인 분들이, 어, 좋지만 기운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 있겠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 여기에 보시면은 본인이 뭐 잘못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되게 잘 살고 있을 거고 또어 시험 쳐서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셨을 거고 이렇게 이제 소속이 되어서 자 생활 일도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굉장히 일도 잘하는 모습 여기에 유연하게 책임감 있게 굉장히 일 잘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보석을 물에 씻어 놓은 듯한 그런 예쁜 모습 그렇지 않다면 심률 입니다 깨끗이 이렇게 씻어 놓은 보석에 반짝반짝하는 모습이 이 임진 씨 같으면 나오거든요. 보세요. 이 보석을 물에 씻어서 이렇게 조명을 내려 찌를 때 진열장에 반짝반짝 보석이 비추고 있을 때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외모 였다면 은인진시로 보시면 됩니다